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 이날을 위해 얼마 전 말도 안 되는 개고생을 치렀었죠 오늘 이 포켓몬 세상에서 엄청난 초대규모 어벤져스급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바로 다른 차원에서 넘어온 외계 포켓몬들 울트라비스트 넘버원 해파리 포켓몬 텅비드 이어서 메시붐 페로코체 전수목 종이신도 철화구야 악시킹까지 이 울트라비스트들이 전세계에 대규모 침공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벤져스들을 조집했어요 아! 포켓몬고 방위대 출격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특별한 포고 방위대 어벤져스들. 핸드인데카메라 오늘 이제 울트라 비스트를 잡아야 되는데. 화제 유튜버 예, 쌈방님 모시고 캐리 좀 받으려고 왔어요 사실 그러면 은 경희대 경희대 목소리, <목소리> 왜 그러세요? <웃음> 어제 뭐 하신 거예요? 아, 뭐. 술 마신 거 같아요 어, 지금 약간 상태가 어, 많이 이상합니다 제가 지금 아, 네, 네. 네. 하여튼 뭐 경희대 예. 지러 갑시다. 와, 저는 전속 처음 잡아요. 아 진짜? 두 기등? 개구나. 아, 아, 네. 아, 다섯 장아 대박이다. 아.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컨트롤이 한 손으로 이게 두 개를 컨트롤 하시네. 와, 대박이다. 오, 그러네. 하나 컨트롤하기도 힘든데나. 오. 오. 오늘 세개 다리고 거 풀린 거? 어, 세개다른 뭐가 풀린 거예요? 얘네, 울트라비. 아 진짜. 미국에서 이거지. 이벤트 해가지고. 오케이, 감사해요. 오케이. 어, 첫전수목 첫 개꿀. 그래도 이제 울트라 볼이 나오니까 잡는 거는 엄청 빠를 거거든요. 오. 요 색깔 이상해. 어? 아니요 아니에요? 아유 설레발 치지 마세요, 형님. 야너안 나오잖아. 내내 아, 내 캠에. 너. 아, 그래요? <웃음> 안 나오네. <나와도> 그래 맞아. <웃음> 저 굳이 안 나와도 되잖아. 아니, 볼이 바뀌었네요. 울트라 볼? 어, 원래 안보서하는게 재밌는 거야. 샥. 자마문이 100이었더라. 이게 재밌는 거지. 어, 거기가 100인가? <웃음> 나 100인 것 같은데. 살짝. 바로 잡히네? 한 방에? 어, 우리 포인트 엄청 높아. 아, 그래요? 아, 깍두기. 어, 빨리빨리 물리치고, 우리 빨리 거기를 지키러 가야 돼서. 경의학생이 아닌데 왜 거기를 지키러 가야 돼? 그니까, 굳이 음, 왜 남의, 남의. <웃음> 첫, 첫 도서몽인데? 아, 어, 어, 어. 또 어.. 이... 넘긴 이유가 있었네 내가 좋아요 악시킹 잡읍시다 근데 악시킹은 좀 약하더라고요 저번에 일본 가서 한번 잡아봤는데 맞아 둘이서도 잡을 수 있잖아 어 둘이서도 금방 잡던데? 페어리가 약점이더라 뭐지? 페어리가 또또도 같은데? 몰라 그냥 센 걸로 나가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얼마 전까지 엄청 많이 나오던 악시킨 그럼 일주일 동안 내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죠? 오늘은네 오늘 여 시간 만하고 있어요 막망나뇽으로도잘 어. 어, 잡네 악시킹 거기 끝나가고 있어 벌써 벌써 는이 <웃음> 와 빨라 빨라 아니 근데 쌈밥니계시니까 이게 그레이드 잡는 속도가 너무 사격인데? 저도 혼자 하다 보면 혈출를 해야 돼 진짜 인생 게임, 인생 게임 해야 돼 혈출 남기고 겨우 잡고 아... 아... 볼 모자라서 놓치고 어... 오케이 아... 아니 이거는 포고 아... 방위대가 아니라 거의 울타비스트 패는 수준인데 지금? 따순하게 파이널 스트라이크 쓰지 않 <웃음> <웃음> 오늘 막타는 제가 친다는 거 그런, 그런 의미구만 응. 샷. 이거는 뭐 퍼센트 CP값은 와. 온투블가 진짜 빨리 잡힌다. 그러면 경희대 가는 당연히 측에 오케이. 이러면... 바로... 네. 아 근데 이게 다시 한번 해 보는 걸로. 왜뭐 어... 레이드인데 왜 뭐, 뭐. 레이든데, 이렇게 CP값들이 다 아니 또 이거 또 제가 이렇게 다 같이 돌아다니면서 뽑아포강게 처음이에요. 다 같이라고는 하기에 사실 큰 명박도 없어서. 뭐 그렇긴 하죠. 네. 저 코로나 전이었으면 무릎을 몰려다니거든요, 이 상황이면. 아다 같이 지점 정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만나서 출발하는 코스를 나눠서 맞아. 근데 지금 경희대를 지킨다기보단 경희대 주변을 지키는 느낌이네요. 지금은 약간 경비원 느낌이야. 오케이, 여러분. 다음 점으로 왔습니다, 우리. 오케이, 정이신도 얘도 안 잡아가지고 도등해야 돼. 1티어. 와, 얘는 1 0 높네? 어, <웃음> 맞아. 얘가 타입. 어, 1티어야? 1티어래, 1티어. 예 조건 잡아야지 어 그러면은 우리 리장목 진화시켜야겠다. 쌍방 님이 있어가지고 걱정이 한데. 사실상 지금 포고 신이랑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갈 거란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고민물의 여유인가? 자 갑니다. 좋아. 저도 졸가레오. 아 맞아 우리 졸가레오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이거 울트라 비스트들 뭐 겁나 거창하게 쳐들어왔는데 그냥 뚜두이 많네 이거. 알아서 찾아온 물고기들 이안무지게 마무리 자한 방밖에 안 되긴 하는데 스페러스 맞추시나요? 어? 좀 난이도가 있던데 우와 그러네? 야 이게 원이 왜 이렇게 작아? 그레이트 떴어요 아이 그레이트 그레이트 아 <웃음> 어쨌든 뭐 잡, 잡으면 되지 야 근데 확실히 우, 이거 울트라버로 표현률이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던지면 대충 감져도 잡히네요 이게 어 나쁘지 않은데 과연 나는 아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와, 거야? 근데 이게, 이게 같이 하니까 좋다. 또, 고인물 이렇게 해주니까 바로바로 잡히네, 이게. 그러니까. 아니, 저희 동네 사면은 한 사람이 나밖에 없어가지고 못 잡아, 이게. 동네 레이드 등. 자, 저의 귀여운 솔가와. 아이언맨도? 아이언맨요 이거 반갑 아니, 솔가 이거 기껏 진짜 제가 개고생해서 잡았는데 아, 어, 돼, 어, 못, 돼, 못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더주으시죠 좀, 목이 메이네요. 아 드디어 저희경제를로들어왔든요 이제 이제부터 경제재로죽 되는데 아니 보면 여기 지금 악치킹도 바로 근처에 세마리어 진짜 완전 악의 소굴이야 여기 빨리 정화시켜야겠어 피해주고 아, 너피하기를 써? 피하기를안 아. 해요? 안해그 아, 네. 시간에 딜을 한번더놓는게아니 아. 그러면서 제일 많이 죽이고 있잖아 지금 야. 아. 우츠부 아, 흰색인데 어 진짜요? 어? 네 하얀 색 있대 와악치킹이야와 그 진짜 이악킹은좀못 참겠는데? 이렇지 뭐.. 예. 아그니까한 번은 나올 만한데 지금 이렇지 한번아나 진짜 백치킨 보고 싶은데? 아.. 흰색.. 흰색 악치킨 진짜, 아, 진짜 있을 것 같다 흰색. 흰색은 또 흰색인데? 와, 오! 네. 황비드? 거쳐! 나쳐 백... 아니 얘.. 왜? 왜? 왜 이래? 어. <웃음> 아이뭐 아, 뭐 보셨어요? 설마? 아까부터 보고 계세요 에, <웃음> <웃음> <웃음> 어, 그런 걸 보고 계세요 자! 일단은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제 금방은 싹다 정리했습니다. 뒤쪽에 가 보니까 그 텅게드가 있는 것 같은데 요녀석들까지 마무리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청소 완료. 한번 계정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계정이요? 트로크 별 모래 몇개 있어요? 아 별의 모래요? 저 지금 이렇게 이게 뭐야? 우와 우와 우와 별의 모래가 3천만개 있어요? 아니 버그 버그 버그썼죠 <웃음> 도돈핵 썼는데? 아, 레전데와포켓스짱많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다 잡고 왔어요 오. 그럼 오늘 우리 밥 누가 사요? 어차피 지금 다캐스트 클리어 됐잖아요 네첫 번째 리워드만 받아서 거기서 개체값 어때? 자첫 번째 턱미드가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어?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제가 살짝 봤거든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웃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자, 오케이. 나둘 셋. 보자. 오케이. 어, 15 했어. 11. 어, 일단 패스님이 어, 어? 좀 높은 패인데. 어, 어, 나 있어. 나만 아니면 돼. 일단 콜톰 아니면 돼. 오, 야, 이왜왜 이렇게 높아, 얘. 콜만 아니면 돼. 자, 자, 자, 자. 이거 이거 이거 둘이 약간 박빙인데요. 근데 한끗 차이 같거든요. 한끗차이로 누구예요? 자, 511이잖아요. 네. 511이면은 7이죠. 더 해보면 네. 네. 저는 42이거든요. 하하아악! <웃음> <웃음> 역시. 아이고. 아니 왜그 그걸로 하셨어요, 개체가. 그러니까 아. 왜 얘기를 아니, 하셨어? 아, 걸리네. 어쩔 수 없. 과학이야 이거는. 물을, 어, 밥, 과. 학 헤헤. <웃음> 하자고 하는 사람이면 걸리는 걸까 이거. 아,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어? 안 먹었는데 배불러. 그런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오늘 이렇게 멀리 와주셨잖아요 네. 깜짝 선물을 살짝 준비를 했어요 어? 어. 선물이야? 선물이요? 갑자기 선물 왜선 어, 근데 왜? 무형이에요 유형은 아니에요 아 네. 일단 휴지님은 제가 오늘 처음 뵙고 그또 이제 비누님이랑은 뵌 적은 있지만 뭔가를 같이 한 적이 별로 없어서 아,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그냥 잠깐 장난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와가지고 장난을 좀 쳤습니다 뭘 했어요? 이미 뭘 했어? 어, 별건 아니에요 어떻뭐 묻었냐? 호소하게 그냥 말로 그냥 장난을 쳐봤어요 색이 다른 게 나온다고 라 뻥을 쳐봤는데 너무 잘 믿으셔가지고 네, 안 나와요 예시상치 나올 수가 없었는데 뭐 잡겠다고 열심히 하시길래 그냥 옆에서 그냥 양념만 살짝 쳤는데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네 오늘 여기까지 이 양반이 <웃음> 원래 이 양반이. 처음 만났을 때 해야 돼요 그래야 생각을 못 하게 돼나뭐 아까 뭐 그러면 백시킹이 뭐니 어? <웃음> 네, 네. 다 그냥 헛수고였던 거? 몇년지나 나오겠죠 뭐. 백시킹 오케이. <웃음> <웃음> 아니면 그 포토샵으로 이렇게 살짝 하얗게 칠하시면은 <웃음> 아 이분들 아예 멤버를 잘못 구했어 이거 아 다들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럼 올려야겠다. <웃음> 아, 아마 저 혼자 쓰면은 이거 그, 그 레이드 진행도 거의 못했을 것 같아요. 경희대 소 성공했습니다. 호강이 대 완료.